먼저 크림 스킨을 발라줄게요. 이걸로 하얀 뽀얀 크림인데 물 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촉촉하고만. 그다음으로는 레디언시 크림. 레디언시 크림을 더 발라줘요. 앞뒤가 완벽하게 사라지고 피부가 하얘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원래 비타민C 크림을 잘못 바르거든요? 근데 레디언C 크림에는 비타민C인데도 제가 잘 바를 수 있게 되게 저작극이에요 이상하게 원래 비타민C만 발랐다면 되게 얼굴 빨개지거든요. 이건 그러지가 않아서 신기하더라고요. 조지야 보여줘야겠다 여러분들한테. 조지야. 언제 이렇게 올라왔어? 이올라 있으니까 좋아? 유지야! 신경도 안쓰네. 그래, 난 영상 찍고 있을게 놀고 있으렴. 아주 반짝반짝 쫀쫀해졌어요. 그 상태에서 화장을 하면 아주 잘 먹잖아요. 음, 오늘은 선크림 무엇을 바까요 오늘의 선크림은 이거 발라야겠다. 오늘 발를 선크림은 더랩바이 블랑드꺼 올리고 히알루론산 선 에센스. 이거를 바를게요. 얼굴이 하얘지지 가 않는 선크림이라서 화장을 쫀쫀하게 먹고 싶은데 화장이 너무 하얘 보이고 싶지 않을 때 되게 손이 많이 가요. 오늘은 화장을 이걸로 해볼게요. 에스티로더의 파운데이션. 제가 사용하는 컬러는 1W1 본 컬러예요. W가 웜톤이고 0에서 2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어두워져요. 필리밀리 이거 브러쉬로 화장을 해줄게요. 저희집에 지금 친구네 집고양이가 잠시 놀러와있거든요 친구가 이사를 해서 저희집에서 잠시 하루정도 있다가 데려가기로 했어요 물을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파네 똥 싼거같아 냄새가 약간 똥냄새같은 냄새가 나 개똥냄새 같은데? 냄새 별로 안 좋다 진짜. 고양이 똥냄새 별로 안 좋네요. 코브레어 파운데이션 요거가 진짜 이 브러쉬로 발라서 제몸 오늘 좀 꼼꼼하게 잘 발렸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손으로만 해도 되게 커버력 있게 밀착력 있게 돼서 되게 좋아요. 마스카에도좀덜묻어 나고 아 이게 엄청 건조하다고 유명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바를 때는 그렇게 건조하지 않고 바르고 나서 이게 갑자기 완전 매트해지는 느낌이에요. 바를 때만은 그냥 손으로 막 문질러도 될 만큼 되게 부드럽게 잘 발려요. 지금 고양이 화장실을 치우고 왔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되게 쫀쫀하게 잘 먹었죠 확실히 선크림 같은 거 베이스를 쫀쫀하게 먹으면 안무리 이렇게 더블웨어라도 촉촉하게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파우더 처리는 이거로 로라메르시에 루즈 파우더로 해줄게요. 요거는 제가 시코르에서그 미니미 버전이 팔잖아요. 그거를 샀어요. 근데 살짝 후회 중이에요. 큰거살 걸. 짜서 좀 쓰기가 불편해요. 저는 이제 파우더를 보통 요렇게 눈썹 부분에 그 다음에 눈 부분에 이렇게 잘 해줘요. 왜냐면 이렇게 해줘야 눈썹도 잘안 지워지고 아이섀도우도 뭉치지 않고 잘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쌍꺼풀이 없고 눈 쪽이랑 눈썹이 되게 빨리 지워져서 무조건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냥 파운더들랑 이 뭐가 그렇게 다른데 이렇게 비싼 거지 했는데 확실히 써보니까 입자가 되게 고운것 같아요. 입자가 곱고 발랐을 때 조금 막 건조하게 막 매트하게 쩍쩍 갈라지는 느낌이 아니라서 아, 이래서 이렇게 다들 비싼 걸 쓰는구나 싶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베이스는 진짜 비싼 거가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의 아이브로우는 무엇을 할까? 오늘의 아이브로우는 오드버리의 아이브로우를 쓸게요. 이거는 제가 요새 저희 매장에서 되게 제가 잘 팔고 있는 아이브로우예요. 이게 보면 은 이런 식으로 파우더가 들어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발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반대면은 이렇게 얇게 브루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꼬리빼기가 쉽고 좀 세심하게 그리기가 편해요. 이 색깔이 조금 어둡게 나와서 아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원하는 색은 아니어서 저는 손이 엄청 잘 가지는 않아요, 아쉽게도. 먼저 눈썹의 아래 부분부터 틀을 잡아줘야 눈썹을 그릴 때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윗부분은 살살 채워준다 생각하고 천천히 앞머리 부분도 일직선으로 잘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정리가 안된 부분 위주로 정리를 조금씩 해줘요. 반대면도 해줄게요. 반대면도 아래 부분부터 먼저 틀을 잡아줘요. 진짜 쉽게 쉽게 그릴 수 있고 좌우 대칭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그 다음에 채우고 윗부분도 수평하게 잘 앞쪽을 채워줍니다. 결 채워진 부분에 파우더를 이용해서 을 살살 채워주면 자연스럽게 채울 수가 있어요. 정리는 스크류 브러쉬로 샥샥 해주면 자연스럽게 결을 살릴 수가 있죠 오늘은 브라운브라운 워머한 화장을 할 거기 때문에 브로우 마스카라로 살짝 톤을 바꿔줄게요. 릴리바이레드가 거 좋았던 게 얇게 되어 있어서 눈두덩이에 잘 묻어나지 가 않아서 좋아요. 그 다음 노즈 쉐딩을 해줄게요. 이번에 르브아라는 곳에서 새로 산 브러쉬인데 천연모라서 그런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발색이 되더라고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아이섀도우로 베이스를 넓게 넓게 깔아줄 거예요. 색깔이 거의 큰차이 없죠? 근데 이걸 깔아놔야 확실히 그 위에 톤들이 자연스럽게 선명하게 발색이 되어서 꼭꼭 깔아주고 있어요. 밑에도 베이스를 살짝 꽁깔아주게눈 찌릴까봐 살짝 무서워.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되는 컬러를 넓게 넓게 아래 부분에서 좀더 뒤쪽으로 가깝게 음영을 깔아주세요. 뒤쪽으로 조금 더 길게 해줘야 눈이 길어져요. 그렇죠? 아래 부분도 살짝 뒤쪽에 가깝게 그 다음 광대 쪽에 가깝게 깔아주세요. 아이라이너 섀도우는 로맨 꺼를쓸 건데 먼저 눈을 떴을 때 눈이 좀더 길어졌으면 하는 부분에 더 진하게 먼저 탁 음영을 두세요 그 다음 앞뒤로 음영을 살짝 살짝 풀어주면 눈 떴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눈이 진짜 길어 보이게 보이죠 이제 반대면도 해줄게요. 눈 떴을 때 눈이 이만큼까지길어지고 싶다 하는 딱그 부분까지 가장 진하게 발색을 해준 다음에 양옆으로 음영을 살짝 살짝씩 풀어주세요. 그다음 삼각존에는 이 색을 다시 한번 칠해줄 건데 눈 끝부분까지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살짝 여유를 남기고 칠해줘야 눈이 더 시원해 보여요. 그다음 펄 섀도우를 눈 앞머리 쪽에 펴주고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조심 왕큰 글리터를 발라줄건데 요거는 무조건 손으로 해야 눈펄날림이과거의없고 밀착력이 더좋아요 엄청 화려하지 않아요? 좀더 자연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넓게 넓게 발랐는데 조금... 너무 화려한 것 같아서... <웃음> 놀랬어요 아이라이너는 검은색으로 그려줄건데 아까 음영을 줬던 부분에 살짝 얇게 그려줬어요 반대면도 이제 검은색 아이라인으로 얇게 그려줬어요 눈이 살짝 짝눈이라서 좀 달라보이는데 아이련을 그려준 그 경계선 부분을 검은색 섀도우로 펴줬어요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뷰러를 해줬어요 바짝 올라갔죠? 뷰러가 진짜 생명이에요 그 다음 속눈썹을 부셔줄 건데 전체 속눈썹이 아니라 이렇게 부분 속눈썹을 발라주는 편이에요 끝부분만 그 살짝 해서 집게로 아이라인을 그려준 부분에다가 마치 여기까지가 내 눈인 것만여 붙여주세요 눈이 더 길어보이고 자연스럽죠? 하다가 귀찮아서 손으로 했는데 아이고 손으로 하니까 잘안돼서집게로 다시 한번쭉 집어줬어요 자연스럽다 자 그러면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요번에 새로 샀던 에스쁘아 마스카라로 샤샥 그려줄게요 지그재그 지그재그 뿌리부터 촉촉촉 완전 자연스럽고 완전 길어졌죠? 그 다음 이런 네모네모한 브러쉬로 이제 알교살 부분을 살짝 그려줄게요 딱이 부분부터 먼저 발색을 시켜줘요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요 눈 앞머리 부분부터 하면 완전 부자연스럽거든요 완전 그 다음에 눈 아래 부분에도 중앙 부분 위주로만 살짝 손으로 발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더 화려해 보이고 좀더 튀어 보여요 그다 블러셔는 이제는 단종된 칸골블러셔 메이크 메이크랑 콜라보 했던 건데 광대쪽 위주로 살짝 유선형으로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베이스 색이라서 거의 티가안 나요 릴리바이레드 댄스 에디션을 샀던 건데 요거는 펄이 들어가 있어서 살짝만 발라주면 은은하게 윤광이 다그 다음 레어카인드에서 쉐딩을 이용해서 턱을 팍팍 깎아줍시다 저는 좀브이라인 됐으면 좋겠어서 여기 턱 부분부터 먼저 해주고 남은 걸로 사각 턱 부분이랑 광대랑 관자놀이, 이마, 요거까지 점점 천천히 올라가는 편이에요. 와, 쉐딩하니까 진짜 조금 더 정리가 됐죠? 그 다음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를 할 건데 요거는 이렇게펜 브러쉬로 살짝살짝 조그만한 부분 위주로 해주면 더잘 지워요. 그 다음 눈썹 부분도 절대로 까먹어서는 데요여기를 해야 진짜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조금 더 넓은 하이라이터 브러쉬로 볼이랑 반짝반짝할 줄알았 턱이랑 그 다음에 이마까지 해줬는데 이마는 안찍었네요 요즘 꽃은 투쿨포스쿨 립인데 완전 누리한 컬러예요 지금 샥샥 발랐는데 엄청 완전 누디해져. 제 입술보다 누디. 근데 이게 페리페라나 3C처럼 완전 매끈매끈해주게 하고 각질 보각이 없어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먼저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다음 입술 중앙에는 로레알의 119번을 살짝살짝하고 음파음파를 해줍시다. 그러면 입술이 정말 예뻐 보이게 유리요리하게 표현이 돼요. 절대 그 누디한 하나만으로는 입술이 너무 죽어보여서 할 수가 없어서 이 정도로 음영을 살짝살짝 섞어줍니다. 나 어반디케이의 스페이스 카우보이로 이 입술의 윗부분에만 살짝 발라주면 입술이 자연스럽게 반짝반짝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헤어를 끼고 이렇게 예쁜 척하는 게 조금 웃기네요. <웃음> 오, 앞머리! 우악! 앞머리 너무 이상하네요. 마음에 안 들어서 입술이 대빵 나왔어요. 오늘의 메이크업 영상은 이렇게 끝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